바로 보 시작날씬. 안녕하세요, 유준상입니다. 또 주사를 부스터를 또 맞으라는 거요. 그래도 들으셨겠지만 부스터샷을 맞으러 왔어요. 예, 어린이 병원에 왔더니 끔찍한 소리가 들리네요 <웃음> 이제 모더나로 예, 추가 접종을 맞으라고 해가지고 모더나로 이렇게 반절만 맞으라고 이렇게 모더나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근데 이제 모더나가 이제 새거 까면은 또 이제 제가 마지막 환자여가지고 이제 화이자로 맞으면 안되냐고 물어보길래 당장에 화이자로 맞았죠 왜냐면은 대통령들은 다 화이자 맞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염둥이 스티커와 함께 화이자를 맞았어요 이제 한 20분 정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이제 경과를 지켜봤는데 아주 멀쩡했어요 뭐야 이거 아무렇지도 않네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반응이 없어 제 처음에는 얀센을 맞았는데 그때는 약간 폭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 느낌이 없길래 그냥 와서 나와가지고 저녁 텐동을 사먹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는데인데이 약간 그 엔트리가 바뀌었나 초심을 잃었나 좀 맛이 없어졌어요 이제 다른 데 가야겠어요 이제 별로였어요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개봉해가지고 예, 이제 스파이더맨을 당장에 보러갔죠 <웃음> 몸이 너무 멀쩡해가지고 스파이더맨을 꼭봐야겠더라고요 네, 우선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증상이 없어가지고 네, 이렇게 재밌게 <웃음>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스파이더맨 역시 네, 재밌었어요 네 굉장히 팬들에게 선물이 되겠어요 자 지금 12시 한 7시간 정도 지났는데 음,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음 똥이 좀 마려운 거 그거랑 음, 왼팔에 뭐 통증은 없는데 약간 뭐 기운이 없는 거이 음, 왼팔로 무거운 거를 들면은 안될것 같다 그 정도 느낌 음. 막양치하고 지금 비슷하게 네, 증상이 나오는데 어쨌든 뭐 이거 케막해 케마케, 케막해인 것 같아요. 음. <웃음> 네, 드디어 증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아씨 힘이 안 들어가. 아... 팔에 힘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. 과자도 못까 먹는 그런 아, 아, 아. 인간이 돼버려가지고 아, 몰라, 몰라. <웃음> 이것이 부작용인가 싶습니다. 팔 아파. 팔 아파. 아, 팔 손잡이 아파. 씨팔 아파. 시작 날씨. 네. 드디어 팔이 아프기 시작했어요. 팔 아퍼. 굉장히 팔이 아픕니다. 팔아 점점 이제 뭉쳐가기 시작했어요. 팔아 팔이 너무 아퍼. 음. 부분 괜찮은데 팔이 너무 아프네요. 맞은 팔이 너무 아프네 그리고 좀 몸이 허해진 것 같아가지고. 네 이제 빕스에서 이제 저런 거 폭립을 사 왔어요 거의 가서 먹기는 조금 시국이 그래서 지금 밤 11시인데 아침엔 팔이 엄청 뻐근하고 아팠는데 지금은 그냥 묵직하기만 해요 네 발이 생각보다 잘 풀렸고 뭔가 그봄살 기운이 있는 거는 아예 없어졌네요 네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 <웃음> 내일이면 아주 멀쩡해질 것 같은데요 음. 음. 음. 아픔이 끝나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눈 오는 날 강원도 가가지고 일했습니다. 증상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. 금방 풀리더라고요. 깔끔하게 나은 모습입니다. 음, 네, 아무튼 뭐 이렇게 멀쩡하게 지나갔고요. 뭐한 3일 정도 있으니까, 네, 음, 아무렇지도 않네요. <웃음> 아무튼 괜히 쫄아가지고. 어쨌든 뭐 부스터 샷을 이렇게 맞았고요. 접종 증명서가 이제 효력이 없어진다고 이제 <웃음> 공지를 해가지고 네, 그것 때문에 뭐 맞았는데 지금 뭐 맞아도 뭐 해외도 못 나가고 뭐아 불편하게 짝이 없긴 하지만 뭐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네, 백신을 얼른 맞고 네, 빨리 빨리 뭔가 좀 이런 시스템적으로 많이 빨리 개선이 돼서 코로나도 없고 네, 어디든 좀 자유롭게 갈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네, 올해도 끝나가네요. 네, 네,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네, 조만간에 또 뵙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!